아우 제주도의 성미가든입니다. 오 지금 눈이 엄청 오고 있어요. <웃음> 야아어이 고드로 온거 봐. <웃음> 자 메뉴는 이렇게 간단합니다. 네 자부자부랑 좌부 닭볶금탕 저는 일단 샤브샤브 34인 기준 대짜하나 네. 주문했습니다 야 여기 지금 닭 샤브샤브인데요 이게 요거를 어, 생으로 해서 먹어도 될 정도의 선도예요 이게 막 잡은 거라 예. 이거를 음, 여기 국물에다가 딱 익혀가지고 먹는 건데 오우 예. 김치 하, 느낌 있다 우 닭 샤브샤브 찍어 먹는 소스. 야. 자, 일단은 이게 지금 끓어야 이, 이 샤브샤브를 좀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선도가 생으로 드셔도 될 정도의 그 선도라고 해요. 막 자, 어, 잡은 거라서 한번 <웃음> 저는 또날고 좋아하니까 네, 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네, 잘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도 소주인 그 한라산은 많이 먹어봤는데 그래도 제주 막걸리도 한번 먹어보려고 시켰습니다. 음. 전통 제주 막걸리. 음. 네. 음. 자. 그래도. 응. 여기, 어자 어우 아, 이거 맛있다. 오, 이거 막안 달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오. 어? 자, 여러분 이거 닭 육회가 아닙니다. 이거 샤브샤브로 해가지고 드시는 건데. 천도가 괜찮아가지고 생으로 먹어도 괜찮으니까 제가 몇점 한번 먹어보려 하는 거예요 음. 아, 소금 살짝 찍어서 너무. 어? <웃음> 와이 씹는 식감이 제법 괜찮습니다 너무. 아. 어. 아유 농지 근이 음. 음. 김치 한번 가슴살 음. 아. 아, 제가 이거 다다먹 겠는데, <웃음> 아우, 너 네야 자서 어우 맛있다 어, 살지고 진짜 좋아요 아, 너무 생으로만 먹으면 안되니까 원래 먹는 방식대로 샤브샤브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о 음. 음. 음. 음. 음. 생으로 먹으면 좀잘 지고 좀 부드럽게 입 안으로 딱 들어오는 식감인데 야 샤브샤브로 딱헹구자마자 탄력이 팍 생기면서 아 씹는 맛이 또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아, 너무 어. 어. 아, 동똥 똥집. 아, 좀세고 오. 아. 음. 자. 김채소. 자, 같이 올려서. 아, 이 소스가 뭐지? 아 상큼하면서 되게 맛있네. 마늘 같은데. 야 아, 방금 사서 조금만 찍었어? 아, 이 채소 들어간 국물을 해가지고, 닭이랑 아, 싹 만나니까, 아. 이거는 이제 닭껍질 같거든요 기본에 맞춰도 먹자. 해부자 보니까 생걸 많이 먹었다. 아, 자. 좋아. 자 이번에 다음 코스로 이제 백숙이 나옵니다. 네. 자 그리고 백숙 야. 아, 토종닭 오랜만에 듣는다 아, 음. 제가 가장 이 토종닭 백숙 중에 살아가는 부위. 이 장각입니다, 장각. 장각이 어딨냐면 허벅지살. 이게 최고죠 토종닭은 진짜 육개에 비해서 좀질기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질긴 게 아니라 이 쫀득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쫄깃한 거 특히나 이 토종닭 중에 저는 이 허벅지살 장각을 가장 예. 아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예. 그런 또 부위라고 또 진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깜짝이야. 밖에 슴눈보다가 엄청 커요. 음. 음. 감자를 또 같이 쪄주네요. 와 야, 이거 뭐냐, 이거. 진짜. 백숙에서 같이 삶아낸 감자. 감자까지 너무 완벽한데? 어? 백숙 탕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되지, 또. 아. 자, 자. 아, 진짜 김치 진짜 맛있다. 공 <sus> 와, 진짜, 이 백, 닭백숙금 김치. 먹다가 살짝 기름질 나왔다, 이 김치에, 익은 거. 이게 진짜 기가 돼, 와. Wow. <sighs> 약 아, 여기 녹두. 음. 나. <웃음> 아. 야 녹두죽. <웃음> 마무리는 죽. 네. 너무 맛. 우 장난 아니다 주.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김치도 너무 훌륭하고 닭 자체 이거 그좀 이렇게 삶아온 야백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아, 처음에 이 샤브샤브 아, 저는 이 샤브샤브 이닭 상태가 굉장히 또 선도가 좋으니까 생으로 막 먹을 수 있는 거 저는 제주도 무조건 또 와서 먹고 가고 싶어요. 아 근데 김치도 진짜 너무 훌륭하고 제 남김없이 싹싹 다잘 긁어 먹었습니다. 아 진짜 맛있게. 잘 먹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저는 샤브샤브 먹고 오늘 또 가족분들, 오늘 또 식구들은 아 닭볶음 따드시는데어 너무 맛있게 정신없잘 드시네 <웃음>